12월 8일은 일본에서 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후쿠시마에서 규모 5.0의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카라일도에서 최근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5.0의 두 번의 지진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올 1월에 12월과 마찬가지로 도쿄 인근 이즈 우시마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그 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3의 지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가고시마 앞바다에서도 1월에 여러 번의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 초에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과 12월 9일에 후쿠시마 앞바다 의 지진은 얕은 지진입니다. 2월 13일 오후 11시 18분에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7.3의 강진 발생 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얕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동북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 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도마코마이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6일에 근처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일본 해구 근처에서 최대 규모 9.1, 쿠릴 해구 근처에서 최대 규모 9.3의 동일본 대지진 이상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6일과 8일 발생한 홋카이도의 도마코마이 앞바다에서의 지진은 최근 12월 4일 초승달 전으로 발생 하고 있는 도카알도와 도쿄 인근 이즈 오오시마의 군발지진 등의 안 좋은 시그널 상황 하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월에 아우모리현에서 진도 오약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아우모리현 부터 홋카이도 지역에서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9일에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는 11월 11일에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9일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도카라열도에서는 223번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